모오 걸어갑시다. 모오 걸어갑시다. 귀염둥이 모오가 날이에요. 눈곱 도써어 너. 응? 털에 눈곱이 붙었잖아. 모오 걸어가자. 가자. 모오 걸어가자. 일어나세요. 자,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일어나! 일어나! 일어나! 일어나야지! 일어나세요. 몸에 힘 주지 말고 자. 에고 에 누나 한쪽 손이라 힘들잖아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야지. 일어나요 목욕하게 일어나 다리는 왜 들어 목욕해야지 응, 똥강아지야 자 목욕하게 얼굴 일로 오세요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착해요 자 아이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아차 일어나야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응? 음? 자 이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시원하지? 일어나 오늘도 모기게 생각 없는 우리 아치